우리나라 가을에 볼수 있는 철새 우리나라 가을에 볼수 있는 철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늦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먹이를 잡고 있는 청다, 청다리도요 등을 볼수 있다 시베리아나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중에 잠시 우리나라를 들러가는 새를 나그네새라고 한다 환경오염으로 나그네새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네, 숨 쉬고 한번 더이~ 네, 숨 쉬고 네, 숨마실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 넣을게. 히~ 네, 숨 쉬고. 아, 귀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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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으로 나그네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